여러분, 베들렘에 큰 별이 떨어졌어요. 어서 일어나세요. 빨리 일어나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온 세상에 알립시다. 자, 자, 여기 모인 우리 모두 다 함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즐거워하며 축복합시다.